음, 아, 천일입니다. 어, 오늘은, 어, 양역으로 12월 어, 8일, 어, 음력으로는 11월 에, 15일, 어, 11월 보름날이에요, 오늘. 어, 요일로는 목요일이고. 아. 아, 오늘, 천일이 의자를 좀 뒤로 오셔, <웃음> 오셔. <으쌰, 으쌰. 웃음> 여기를 <웃음> 책상에 앉아 이쯤 되서 얘기했더니, 아, 오늘은 여러분들한그 조상, 조상 얘기를 다시 해볼까 싶습니다. 이 천일이 이 조상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줬어요. 조상관련 해가지고 어,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해주는데 조상 얘기는 아무리 많이 듣고 알아도 조상 얘기는 지나치지가 않아요 지나치지가 않아 여러분들한테 이 천일이 늘 얘기한 거 있죠. 조상님께 잘해라. 응? 조상님께 잘해라. 그게 니가 살 길이다. 하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했고, 응? 그랬는데. 어, 오늘은 그 조상, 천일이 여기저기 쭈르륵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시금, 그 조상의 중요성, 음? 조상님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시, 다시 얘기해 줄까 합니다. 조상. <웃음> 가장 기본적으로 선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 복 업은 둘째치고 자기 복을 100% 찾아 먹으려고 생각을 하면 조상님께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복을 50%만 찾아 먹어도 많이 찾아 먹는데 100%를 찾아 먹으려고 하면 조상의 도움이 필수예요 필수! 따라서 해봐요. 필수 응? 이 채널이 여기 뒤에 여기 우리 백보드도 있어요. <웃음> 창고에 있는데 어, 나중에 기회되면 여기다 백보드 놓고, 접어 줄게 <웃음> 어? 백보드 있어 이렇게. 아이 참. 조상의 중요성 해가지고 1번 뭐 이렇게 다음에 여기다 빼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응? <웃음> 한번 넣고 나중에 한번 해볼 거야. 아, <웃음> 어, 여러분들이 이 간, 간과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인데 뭐냐면 <웃음> 자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죽는 거, 그러니까 태어났자, 태어나고 살고 사는 거는 복이나 이런 거다 포함되는 거예요. 죽고. 이러한 것은 누가 관장한다? 조상님이 관장하는 거예요. 조상계에서 그걸 관장을 해요. 응? 삼신할머니. 삼신할머니. 그 다음에 그 업신. 업신 그 다음에 업신 업신 예전에 얘기했어요. 업신여긴다 그 뜻이 뭔 적인가 설명하면서 해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승사자 이 역할을 이 역할을 조상 조상님들이 다 해요. 그걸 큰 그룹으로 해서 조상계 어? 조상계 하고 천일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신 할머니, 응? 삼신 할머니 역할이 뭐예요? 자손을 점치해준다고 하잖아. 자손, 응? 자손을, 없는 자손을 만들어줘. 그런 얘기도 초대 도 많아졌어요, 그거. 응? 없는 자손, 만들어주는 거. 그거 조상이에요. 살아가는데, 당신 자손을 살피고 도와주고, 그 또한 누가요? 조상이에요. 나중에 살다가 죽어. 뭐 제명대로 살았던, 지랄했던, 살다가 죽어. 그 또한 누구야. 그러니까 생과 사. 생과 사. 그 모든 것을 아저 미친 새끼들이 저거. 응? 어? 오전 내내 지랄 옌병 돌더니 아 이제 참. 이게 이게 이 도사인 천일 정도 되니까 참는 거지. 어? 어제부터, 어제 하루 종일 참았는데, 오늘 오전에 끝날 더라도 아직까지 요당탕거리고 지랄하고 앉았네. 응? 아이씨, 놈이 새끼들. <웃음> 조상계에서 생과 사, 복, 응? 그걸 다 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내가 있잖아. 절에 가서 부처님, 보살님 찾고, 교회 가서 예수님 찾고, 그런다고 그 양반한테 복주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죠. 그거 아니라고. 조상에서 하는 거예요, 조상에서. 삼신 할머니 역할도 조상이 하고, 당신 자손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이 잘살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것 또한 조상이 하는 거고, 내가 병들고 병들고 아프고 늙고 죽고 그래 나중에 죽으면 데려오는 것도 누가? 조상이 오고 뭐. 조상이 와요 저성사자가 우리 지구만 관리해?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있겠어 그거 다 저성사자가 그거 관리 안 돼요 하루에도 죽는 인간들이 얼마 죽는 생명체가 얼마인데 그걸 저승사자 1,2 쫓아댕기면서 저기를요? 어? 그럼 뭐다는 거예요? 어? 옛날 인구가 없을 때는 거기 가능할지 몰랐어도 이제는 하늘에서도 어떻게요? 저승사자 구인난이 있다 보니까 어? 왜냐하면 그것도 3D 업종이거든. 응?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각 집안별로 다. 파트를 나눠준 거예요. 응? 다 나눠줬어. 응? 하청을 준 거야. 쉽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삼신할머니다. 저성사자다. 업신이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 역할을 나눠서 설명하는 거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그 업무를 하는 것은 누구냐? 조상에서 한다는 거예요. 조상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각자 여러분들은 자기 조상한테 잘 해야 돼요. 응? 부천이 또 했던 얘기 그거 있죠. 응? 부처나 예수를 믿느니 누굴 믿어? 조상을 믿으라고 했잖아. 조상. 조상을 믿으라고 조상에서 관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응? 죽을 때가 되면 생전에 안보였던 자기 부모가 꿈에서 자꾸 보여요 늙어가지고 보여 자기 부모가 죽은 부모가 <웃음> 그 얘기는 뭐야 죽을 때가 있다는 거거든 죽은 부모는 뭐지 조상이거든 조상이에요 응? 어, 내가 조상님들한테 한게 아무것도 없어 응? 아무것도 없어 내 팔뚝 굵 응? 내똥 굴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면은 조상님들이 당신 자선기 이쁘겠어요 하나도 안 이뻐 하나도 안 이뻐 도와주고 싶겠어 안 도와줘요. 그걸 왜 도와줘? 조상이. 조상이니까 도와줘야 돼? 아니지. 부모 입장에서 봐도 자기 자식이 싸가지 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싸가지 없는 자식이 있어요. 낳아준 부모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 윗대 할아버지, 증조, 고조 쭈르륵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 입장에서는 한참 벌어. 뭐, 어디 이쁜 구석이 있어야 도와주지. 응? 자기 아쉬울 때만 찾아. 흔히 하는 말로, 잘 되면 내 탓이고, 어, 응? 내가 잘나서 잘된 거고, 응? 안 되면 조상 탓이야, 이제. 지는 자, 조상인데 뭘 했는데? 조상한테 잘해야 돼요. 조상한테. 어?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음. 조상님한테 잘하지 않으면, 음?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 집구석 그런 집구석치고 잘 되는 거 봤어요? 안 돼. 결국은 안 돼요. 당장 잠깐은 어떻게 반짝하고 할지 뭐, 뭐 이게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괜찮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절대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상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조상 전일이 이런 얘기 또 해줬어요 마누라한테 잘하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고 했어 조상님께 잘하면은 내 수명이 늘어나요 자다가 떡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야 내 수명이 늘어나 응? 내 수명이 어제 그 잠보러 저녁에 어떤 여자분이 한번 오셨는데 자기 사업이랑 하는게 이런게 다잘돼잘 잘 됐어 응? 그런데 그 어쨌든 간에 뭐 이게 부부관계가 안 좋아져 가지고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하고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이혼하고는 잘안 됐어 이제 사업이 잘안돼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어 이게 남자랑 이혼하고 하니까 남자네 집안 조상들이 나를 안 도와주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아는 다른 무당이 있나 봐. 이제 아는 지인이 근데 그 지인이 한다 소리가 남자네 조상에서 너를 도와줬으니까 네가또 남자들 조상을 잘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속된 말로 뭐그뭐 그, 뭐, 죄를 지내라뭐 이런, 이런 식의 어떤 저기를 해줬나 보지. 그게 내가 씨 개코나 웃기는 빤스라 그랬어요. 남자네 집안에서 잘해준 거 그거 없었어요? 없어? 아니야. 여자, 오히려 여자가 개고생하고 살았어. 그나마 여자네, 자기네 집안에서 장신, 당신 자손이 응? 힘들고 어렵게 살으니 당신 자손을 챙겨주고 도와준 거야. 근데 거기서 그 여자가 이뻤던 게 뭐가 이뻤냐. 결혼 생활하면서 자기네 시댁 조상들한테도 잘했지. 그런 와중에 자기 시댁 조상 잘하는데 자기 신조 조상한테 잘안 하겠어? 친정조상도 잘한 거지 그래서 자기 사업이 용성하고 크고 잘 됐던 거예요 오히려 이 천일 저 우리 할머니는 뭐라고 하시냐 이혼 잘했다는 거지 너 잘했다 너 고생 끝났어 너할 만큼 했어 괜찮아 이제는 너답게 살아봐 하는 그런 얘기를 주셨단 말이야 우리 할머니 그래서 그 집, 아는 그 뭐, 무당 하나 있다는 개무당이라고 해줬어요, 천일이. 어? 개무당이라고. 조상님께 잘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절간에 가서 부처님한테 빌고, 그 저기,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 찬송하고, 백날해야 조상님께 한번 빚는 게더 나아요. 응? 천일이 힘들어하는 중생들한테 산에 가라. 산에 가라. 응? 가서 산신령, 저, 저기, 산신각이나 이런 데 가서 신들께 한번 빌어봐라. 하고 얘기는 해줘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기 조상한테 잘하는 중생이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 조상한테는 집불도 못하고 안 하면서 산에 가가지고, 산신각 가가지고 연락해. 신령님 도와주세요. 못 도와주지. 왜? 도와줄 적이가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세세하게 응? 동사무소 직원과 지옆에 붙어가지고 챙겨주고 도와주는 것은 누구예요? 조상이란 말이지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조상이 그런데 잘해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조상이 당연히 자선을 근데 조상이 힘이, 힘이 없는 거야 조상이 힘이 없어 도와주고 싶어도 조상이 힘이 없다니까 천일이 여러분들늘 얘기해 주잖아 뭐가 있어 조상이 경비해 경비 어? 아파트 경비 한다고 아파트 경비가 뭘 도와줘 뭐 주차하는 거 주차공간 마련해 주는 거 응? 발렛파킹 해주는 거뭐 경비를 똑같은 경비를 하더라도 천일이 예를 예전에 예를 들어주기를 그랬어요. 법원이나 검찰, 도, 검찰, 도청, 시청 이런데 경비, 이런데 경비가 돼야 그래도 파울에도 권한이라도 있지. 법에 만약 에그 법원 경비다, 늘 판사 검사 마주치잖아. 그러면 자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 어? 당신이 자세히 어려운 게 있어. 뭘 상담을 해서 는 받아보고 싶어. 그러면 지나가다가 검사님이시죠. 해가지고 슬쩍 물어는 볼수 있잖아. 어? 그리고 자기 아쉬운 사정을 얘기를해도 건네 볼 수가 있단 말이지. 아파트 경비가 어떻게 해? 그래서 조상께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야만이 조상이 뭐예요? 조상이 잘 돼. 응? 조상이 잘 돼. 여러분들이 천도제를 지내 주고, 응? 어? 천도제. 조상들 천도제를 지내 주고, 응? 어? 저, 저, 저 조상들 잘 되라고, 응? 어? 령제도 지내 주고. 그 이유가 뭐예요? 조상들 잘 풀고 좋은 데서 공부 많이 하고 더 많이 쌓고 더레배를 올려들이 올 그런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돼야만이 조상들이 자기 처지가 조금 조금 나아져 가지고 아파트 경비하다가도 뭐야, 주임 되고 반장 한단 말이지. 응? 어? 말단 그냥 경비 그냥가 아니라 그래서 조상한테 잘해야 돼요.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되면 그 또한 뭐예요? 조상한테 누가 오느냐? 아까 저 꿈에서 저기 죽은 부모님이 보인다고 했죠? 그래도 나중에 와요. 데려와. 어, 애야, 이제 가자. 그동안 사느라고 고생 많았다 하고. 들러와, 데리고 가. 데리고 가. 응? 조상계로. 그게 조상이에요. 그게. 응? 자기는 짓불도 해준 것도 없고, 조상한데 응. 한 것도 없고, 조상할 길을 개못 같이 알고, 그래 놓고서는 지가 뭘잘 살길 바래. 응? 그런 인간들 절대로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써요. 천하일이 장담해 드릴게. 응? 그만큼 조상이 중요해요. 조상. 응? 조상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중생들, 우습게 하는 중생들. 툭보요 응? 주변에 가만히 보라고. 내가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상이 어떻게요 내 수명도 늘려주는 거예요 응? 저거 서른 살 까지 분이 못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해 그럼 어떻게요 당신 조상들도 그 자손의 덕을 보려고 하니까 걔 수명을 늘려줘 저 못하는 놈 못하는 놈 수명 뺏어다가 걔한테 줘버려 응? 여기서 재미난 팁 하나 뭐가 있냐 그러한 것이 있다 보니까, 조상들이 옛날부터, 우리 유교사상이라는 거 봤을 때 뭐예요? 장자. 응? 어? 큰 아들 우선이란 말이에요. 큰집 우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구석이든지 어느 집구석이든지 뭐가 있냐면은, 장남. 장남은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 장남은 냅둬버려. 왜? 제사를 지내고, 응? 자기 집안을 끌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장남은, 그러니까, 우리, 흔히는 종가집 같은 경우는 더 대박이지. 안 건드려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데, 그 장남이 거기에다가, 장남, 장손, 조상이 안 건드는 와중에 또 잘해. 어? 종가집 위치로서도 잘하고, 장남 위치로서도 잘하고, 다 잘해. 그러면 그 조상님들이 보기에 어떻겠어? 대박, 대박 좋지. 그러니까 대마불사, 대마불사가 아니라 장남불사예요. 장남불사, 종갓집 불사 이게 돼. 근데 반면에 장남이, 종갓집, 종손이 허접하게 살아. 아, 이게 그런 게 어딨어. 아우, 제사, 미쳤어. 그만해. 뭐, 제사진다가 1년 판나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난리 부르서 친다. 그럼 어떡해요? 처음에는 조상들이 두고 봐요. 저거 언젠가 사람이 될 거야. 응? 어? 한 조상은 그걸 기다리자고, 한 조상, 아유, 저 싸가지가 아니요. 쟤 쳐버려. 그럼 조상들끼리도 불난이 나는데 일단 두고는 봐요. 두고는 딱 보는데. 어느 순간인가 도저히 저거 안 되겠다, 응? 안 되겠다. 그런 거 어떻게요? 손절, 손절해버려요. 손절해 버려요. 손절해 버려 버려 그냥, 응? 딱놔 버린다고. 근데 그 와중에 장남 밑에 둘째가 있어. 원래 둘째는 버리는 수예요. 둘째, 셋째 이쪽으로는 다 버리는 수야. 조상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장남, 장선, 정, 종선이에요. 근데 얘가 하도 못 해. 못 하다 보니까 못 하는 와중에 둘째나, 둘째나 셋째. 원래 내 둘째 아래쪽을 다 버린, 버리는 라 하겠어요. 신경도 안 써. 조상들도.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잘 해. 어? 잘 한단 말이야. 장남, 종선. 얘는 버벅거리고, 진짜 개차반인데. 아니 그보니까 둘째 나 셋째 얘네들이 잘 한단 말이지 얘네들이 그러면 조상들 눈에는 그 종손 장남 개싸가지를 끌고 갈 생각을 안 해요 얘를 버린다니까 손조여 버려 딱손 놔버리고 둘째 셋째한테 그 장남한테 갈 정성을 그리로 올인해 버려요 그리로 올인해 그래서 손 오히려 둘째, 셋째 아래쪽으로는 버리는 수였는데 걔네들이 더잘 되고 장남은 골골골골 하는 거지. 왜? 개차반이니까 버렸으니까. 이거는 이제 봐요. 장남 보다고 둘째가 잘하는 경우. 이 경우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야. 장남도 보다고 둘째, 도 셋째, 셋째 다안 해. 어? 다안 해. 다 모르세. 조상할 길을 개같이 알아. 그럼 어떻게요? 다 놔버리는 거야. 다 놔버려. 조상들의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응? 콧방귀 하나도 안느 응? 돼지든 말든. 응? 아예 아예 털어 응? 호족에서 파버려 그냥 호족에서 바로 그런 게요. 그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천일이 얘기해 준거 있잖아요. 이 경우를 주변에 보, 본인 각자 집안이든 각자 집안이든 그옆 다른 뭐 친구 집안이 누구네 집 가만히 놓고 하면 대입을 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천일이 얘기한 그 언저리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 명심들 하세요. 부처님이나 보살님 부처님, 관세 모살님 지장 모살님 이런 양반들이 복 주거나 저기 뭐 천당 극락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응? 지옥과 극락 가는 것은 내 잘못, 업과, 덕, 선 이걸로 반가름 나는 거고 복을 주는 것은 조상이 주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조상이 당신 자선 일부러 막 죽으라고 막 이렇게 불행을 주진 않아. 자기 자손이니까 불행은 안 주... 불행을 주진 않아요. 대신 복도 안 줘. 거기서 받는 불행은 내 업으로 받는 거고. 아무리 개싸가지들 해도 자기 자손을 주... 일부러 죽일까? 안 죽여. 일부러 죽이지는 않아. 대신 복도 안 주고 수명도 안 늘려 줘. 수명도 수명을 안 늘려줘. 그러니까 빨리 죽어버리는 거지. 응? 이제 간혹 이제 그, 자기 집안이 이제 제자 집안인데, 딱지도 못하고 이랬을 경우는, 말을 안 들으니까, 신들이, 조상신들이, 말을 안 들고 뿔딱지가 나니까, 응? 완전히 거기서 그냥 막, 응? 난리부 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치고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예외, 그걸 열로 하고, 열례로 하고, 그냥, 일반적인 평균 집안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조상님께서 잘하세요. 응? 조상님께 잘해. 그래야 복이 생기고 없던 복도 생겨. 그리고 뭐요? 내 수명이 늘어. 응?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해. 당장 내일 돼지는데 아무 소용없어 그거 내가 오래 살고 돈도 많아야 좋지 또 돈도 많고 오래 살이야 좋지 응? 돈많은면 돈 뭐하냐고 내일 죽을 건데 또 돈도 지질이 없는데 오래만 살면 뭐해 응? 궁색한데 아셨죠 뭔 말인지 조상님께 잘해요, 에? 음. 저, 썩을 놈들. 정신도 안쳐먹나봐 지금, 저, 12시인데. 12시가 넘었나봐요, 썩을 놈이 아, 빨리 끝나고 끄질러 가려고 하나? 아, 이 기놈의 새끼들, 그냥. 시끄러워, 뒤지는 줄 아네. 자! 어쩌다 명심하세요. 조상님께 잘하세요. 응? 그냥 맞박에다 써놓고 살아. 조상님께 잘하자. 응? 늘 명심해요. 산조상, 죽은조상, 선망조상, 호망조상, 할거 없이 잘해요. 응? 그게, 그게 본인들이 살 길이에요. 자손이 개차반이고 개싸가지고 그러면은, 조상 도와줄 일이 없다니까? 어, 마지막, 마지막 이 얘기만 해줄게요. 살아생기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되게 이뻐하고 사랑하고 귀여워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건 살아있을 때 얘기지. 너도 죽어봐. 그러고 싶나? 응? 그게 아닌겨. 아셨죠? 오늘 얘기 여기까지. 얼추 30분 더 들었네요. 응? 응. 날좀 풀렸어요. 에? 감기들 조심하시고. 기온차가 심할 때강조심해요 오늘 여기까지예요.